대한민국은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있는 나라로 동쪽과 남쪽은 남해를 건너 일본에 면하고 북쪽으로는 북한과 접해 있습니다. 면적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로 아이슬란드 환가리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는 서울특별시로 한국의 중심인 만큼 각종 기업의 본사나 다국적 기업 기관의 한국지사가 몰려 있습니다.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 수도권은 전세계 도시권 중 도쿄, 뉴욕 다음으로 LA와 함께 지역 총생산 3, 4위를 다투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꼽는 특이한 점으로는 도시 내에 산이 매우 많다는 점인데 대부분의 세계적인 도시인들은 평야에 자리잡고 있는 반면 서울은 산지에 둘러싸인 대도시로 유명합니다. 서울의 면적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산지와 한강, 그리고 수십 개의 대학교 등의 존재로 인해 실제 가용면적이 좁아 고층 공용주택이 발달한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족 구성은 한국인이 95%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외 중국인, 태국인, 베트남 등지 출신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2019년 기준 약 3만 1000달러로 이는 푸에르토리코, 몰타와 비슷한 수치로 세계 30위권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기원전 약 70만년 전부터 인류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반도 일대를 지배한 최초의 국가는 홍익인간정신의 당군이 건국한 고조선으로 청동기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주변국으로 정복활동을 통해 보다 큰 정치집단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고조선이 멸망한 후에는 철기문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연맹왕국들인 부여, 고구려, 동예, 마한, 진한 변한의 삼한 등이 나타났으며 후에 철기문화가 널리 보급되면서 한반도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고대국가 시기에 접어듭니다. 세 국가의 발전은 서로 경쟁을 통해 발전함과 동시에 중국의 왕조교체와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정규되었습니다.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해 고구려와 백제를 제압하였고 삼국을 통일한 통일신라는 왕권을 강화하며 귀족 세력을 억누르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통일신라 말기에는 육두품 세력이 대두하여 지방 호족의 세력이 성장하면서 왕권이 약화되어 갔으며 세력은 다시 후고구려, 후백제, 그리고 신라로 분열되며 후삼국 시대가 됩니다. 서기 918년 왕건은 호족 세력을 기반으로하여 삼국의 사회 혼란을 수습하고 민족을 재통일하며 고려를 세웁니다. 호족의 세력을 얻고 건국된 나라인 고려는 신라 시대보다 귀족 중심이었으며 신라 때보다 문화의 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불교와 유교 문화가 융합됩니다. 그러다 고려 왕조는 12세기 이후로 소수의 고문 세족들의 토지 사유와 경향이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은 고려의 국가 재정 공표를 초래하며. 왕조의 기틀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여러 봉기들이 연이어 일어났으며 나라 밖에서는 몽골의 침입과 원나라의 정치적 간섭이 심해져 고려는 몰락하게 됩니다. 15세기 신흥무인으로 크게 성장한 이성계는 정도전과 같은 신진사대부와 힘을 합쳐 새로운 국가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이후 태종, 세종, 세조를 중심으로 권력구조가 개편되고 중앙집권체제가 강화되면서 조선의 국력은 크게 신장했습니다. 부대왕인 성종시대를 거치면서 조선은 완성된 유교국가의 형태를 갖추었으며 고려보다 한층 강화된 중앙집권화 권려제 국가로 거듭났지만 16세기 이래 홍구세력과 지방의 살림세력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조선왕조는동요되어 갔습니다. 여기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외세의 침입에도 크게 시달리며 19세기 조선의 정세는 세도정치로 말미암아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1899년 근대국가로서의 대한제국 수립 개혁 정치를 실시하며 국가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지만 빠른 변화를 보이던 세계정세에 대비하지 못하며 열강의 간섭 그리고 무력을 앞세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1910년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수모를 겪으며 30년 이상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고 1945년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비로소 독립에 성공하게 됩니다. 독립의 기쁨도 잠시. 전쟁의 승전국들이 카이로, 얄타, 포주담 회담에서 합의하여 해방과 동시에 남북으로 분열되었고, 1950년에는 한국전쟁을 겪었으며, 1953년 휴전 이후로 현재까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1항과 2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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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다음 대선때까지 정당들 간의 극단적인 정치대립으로 이어지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임기 말이 될수록 현 정권은 실패했다는 야당의 네거티브가 반복되는 현상은 대통령제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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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도 좌파 사상가들을 숙청하거나 탄압했습니다. 또한 6.25전쟁에서 한반도의 좌익계열은 월복을 하고 우익계열은 월남에 오는 이동의 변화를 맞이하며 대한민국 내의 정치 이념체제는 세계의 다른 나라보다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려 21세기에 접어들어서 5천만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단지 이념 중심의 좌우의 흑백논리를 넘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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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정치적인 면에서도 좌우 양쪽, 그리고 인권, 국가주의적 모든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고도로 발달된 혼합경제로 국내 총생산 GDP는 아시아 4위, 전세계 10위로 경제대국에 속합니다. 한국은 원래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는데 단, 몇 세대만에 고소득을 내며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경제발전으로 유명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세계 주요 20개국 G20의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분석하는 한국의 고도 첨단 기술과 경제성장의 원인으로는 능력을 중시하는 엄격한 교육시스템과 함께 높은 교육 수준을 받은 정재계 인사들의 성과 의혹이 한국을 최빈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든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등의 저명한 금융기구들은 각종 경제위기에 맞서는 한국경제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 금융기구들은 한국이 경제적 이점을 갖는 이유로 강한 회복력을 언급하고 있는데 2010년 전후 기준으로 국채가 낮고 어떤 금융 비상사태에도 유통시킬 수 있는 국고 보유량이 높았던 점을 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에 6.2%에 달했는데 이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2.3%, 2009년의 경제성장률이 0.2%였던 것에서 급격히 회복된 수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생산이 첨단기술 상품들의 수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010년 무렵의 빠른 경제 회복력은 세계 경제의 혼란 속 불확실성과는 대조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천연 자원이 거의 하나도 없으며 국토 면적 대비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이런 문제들과 맞물려 여러가지 이유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대형 내수 소비시장이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에 대응하여 경제를 촉진시키고자 수출 주도의 경제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2019년에는 세계 8위 최대 수출국, 그리고 세계 8위의 최대 수입국이 되면서 여전히 활발한 경제성장을 보여왔습니다. 한국경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은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을 통해 주요 경제지표와 경제 동향을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한국전쟁 이후 10여 년간 한국은 1인당 GDP 100달러가 채 되지 않는 전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독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을 겪은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면에서 여러 혼란을 겪던 중 1961년에는 박정희의 쿠데타가 일어나며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정부는 극심하게 가난했던 한국을 벗어나고자 자본가 계층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국내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출지향 산업화 정책을 적용하였으며 원자재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외국 제품들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강력한 군사력 팽창을 위해 금융시스템을 국영화하였고 농업개혁을 시행하였으며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5개년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제개발을 지휘하는데 앞장선 재벌가문들은 현대, 삼성, LG의 전신인 금성 등의 대기업들로 구성된 다각화된 계열사를 이끌고 세금 우대, 저렴한 금리, 혹은 무이자 용자 등과 같은 국가의 우대를 받으며 국가의 경제성장을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과잉노동착취시스템 합법화 등이 이루어졌고 노종자들의 과도한 업무와 비인간적인 처우를 비롯한 열악한 환경의 사람들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약 30억 달러의 원조를 받았는데 이는 당시로서 매우 높은 금액이었으며, 미소냉전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국가에 주는 특전이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해외경제원조와 군사지원정책은 수십년동안 지속되었으며, 대기업들의 성장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임금과 생활수준은 점차 개선되었고, 이는 국내 소비를 촉진시켰으며, 1980년대에 이르러 한국은 저소득국가에서 중소득국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한국의 실질 국내 총 생산은 매년 8% 이상 증가했는데 1960년대 초반 약 30억 달러에서 1980년대 후반에는 약 2,30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2000년이 넘어갈 때는 1조 달러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1인당 GDP는 1960년대 약 100달러에서 1980년대 5천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2000년대 중반에는 2만 달러라는 수치에 도달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1960년대 대외지향적 전략을 채택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의 부족한 천연자원, 낮은 저축률, 작은 국내시장을 고려할 때는 적합한 전략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노동집약적 제조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시켰으며 이를 통해 한국은 경쟁 우위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수출주도 산업화 모델에 따라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시키는 데 주력했으며 생산 효율을 높이는 기업들에게 우대를 제공했습니다. 기업들은 국가 규제와 요구를 준수하며 보조금과 투자 지원을 받았고 이에 따라 빠른 속도로 수출시장을 성장시키며 국제시장에서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전반기 동안 한국 경제는 민간소비와 GDP면에서 안정적이고 강력한 성장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1997년 아시아경제위기 동안 한국의 원화는 크게 절하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문제는 은행들의 부실채권문제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1997년 12월 IMF는 210억 달러 융자를 승인했는데 이는 584억 달러 구제금융계획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1월, 정부는 상업은행들 중 3분의 1을 폐쇄시켰습니다. 재벌기업 중 하나였던 대우는 외화위기의 피해를 받으며 1999년에는 부채문제와 맞물려 해체되었습니다. 미국 기업인 제네럴모터스가 대우 자동차 부문을 인수하였으며, 인도의 대기업인 타타그룹은 대우의 트럭과 중장비 부문을 인수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들과 국제금융기관들의 채무수합은 한국의 금융문제를 억제시켰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경제위기로부터 회복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는 금모으기 운동으로 일컬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탄력적 임금조정과 고용조정을 비롯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구조조정 움직임으로 주어진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1999년 1분기에 대한민국의 GDP 성장률은 5.4% 증가했으며, 이후, 강력한 회복 성장력은 통화에 대한 디플레이션 압박과 결합하여 10.5%의 연간 성장률을 이끌었습니다. 2000년대 접어들어 한국 경제는 그동안 중앙에서 계획되는 정부 주도 투자 모델에서 더 시장 중심의 모델로 전환되었습니다. IMF 위기 이후 한국은 경제 성장이 급속하게 회복되는 소수의 아시아 국가들 중 하나가 되었지만 둔화되는 글로벌 경제, 수출 감소, 그리고 기업 및 금융개혁이 정취되었다는 인식으로 인해 2001년 성장은 다시 하락했습니다. 한국경제 또한 전세계의 시장 분위기에 따라 2001년 9.11 테러 이후 수출 감소 등을 비롯한 경제시장에 타격을 입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의 침체된 글로벌 성장 속에서 한국의 성장도 잠시 둔화되었지만 HDTV와 휴대폰 같은 주요 수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2006년 무렵에는 해당 물품의 생산력이 확대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또한 경제성장에 상당한 차질을 겪었습니다. 2008년 4분기 성장률은 이전 분기보다 3.4% 하락했으며 이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겪는 마이너스 분기 성장이었습니다. 이후 2009년에도 전년 대비 분기별 성장은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경제의 대부분 부문들은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적기부양조치와 수출감소를 상쇄하는 강력한 국내 소비 덕분에 빠른 회복으로 돌아서 큰 침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이후 한국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바탕으로 최저시급의 빠른 인상과 소비증대를 유도하였지만 이는 고용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졌으며 2019년에는 코로나19와 맞물려 글로벌경제 이후 한국경제는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동안 한국은 초대형 유조선, 석유시추 플랫폼을 비롯한 선박 생산국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선박회사는 현대였으며, 현대는 1970년대 중반 울산에서 100만톤 용량의 드라이 독을 건설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대우가 조선산업에 합류하며, 1981년 중반 부산 남쪽에 있는 거제도 옥포에서 120만톤에 이르는 시설을 완공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산업은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석유 공급 과잉과 세계 경제 불황으로 인해 침체되었고 1980년대 말에는 발주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1988년에 이루어진 발주는 1,300만 그로스톤이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5% 이상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이러한 하락은 노동분쟁, 정부의 재정지원 기피, 그리고 일본 선박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새로운 저금리 수출 융자 조치에 따라 초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 선단의 오래된 선박들은 교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한국의 조선산업은 1990년대 초에 다시 확대되었고 결국 2008년에는 전세계 조선시장에서 약 50%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한국의 선박회사들로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현재는 파산한 STX조선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전자부문은 한국의 주요산업 중 하나입니다. 1980년대에서 2000년대 동안 삼성과 LG, SK 같은 한국 기업들은 전자 부문에서 한국의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2018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한 반도체는 한국 수출 중 17.1%를 차지하였으며 삼성과 LG는 TV,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컴퓨터 같은 가전 부분의 주요 생산 기업들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1980년대 한국의 주요 성장 산업이자 수출 산업 중 하나였습니다. 1980년대 말에 이르러 한국 자동차 산업의 역량은 1980년대 초반 대비 5배 이상 증가하였고 1988년 한해 동안만 생산량은 100만대를 넘기게 됩니다. 1988년 자동차 수출은 약 60만대에 가까웠는데 이중 83%가 미국으로 수출되며 한국 자동차 산업의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1989년 수출은 전년도보다 약 30%가 감소하였는데 이런 하락은 미국 시장, 특히 저가 승용차 시장에서 부진한 판매와 고국에서 일어난 노동분쟁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기술력과 수출량을 늘려간 한국은 현재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 중 하나로 발전하였고, 현대 기아자동차그룹은 매출, 생산량, 전세계의 입지 측면에서 한국 최대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채굴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광산은 북한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에서는 오직 텅스텐과 흑연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석탄, 철광석, 몰리부대는 한국에서 발견되었지만 풍부한 양이 아니었으며 이 때문에 광업은 소규모로 운영되었습니다. 광물과 광석 대부분은 다른 국가들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석탄의 대부분은 무연탄으로 오직 난방과 보일러에 사용됩니다. 건설 분야는 1960년대 초 이후부터 한국의 중요 수출산업이었으며 중요한 외화원이자 무형수출소득원으로 남아있습니다. 1981년에 이르러 대부분 중동에서 이루어졌던 해외건설프로젝트 중 60%는 한국건설기업들이 맡았으며 이때 이루어진 계약은 약 140억 달러에 달하였습니다. 하지만 1988년에 들어 해외건설계약은 총 26억 달러로 80%가량 줄어들었고 반대로 국내건설프로젝트 발주는 증가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건설기업들은 잠시 국내시장에 집중했지만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다시 해외건설시장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동화건설은 53억 달러에 달하는 리비아 대수로건설프로젝트 2단계 건설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한국의 건설기업들은 해외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최대 건설기업 중 하나는 삼성물산으로 삼성물산은 페트로나스타워, 타이베이101, 브루즈 할리파와 같이 세계최고의 초고층 건물이자 가장 유명한 초고층 건물들 3개를 연속적으로 건설하였습니다. 2022년, 111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함에 따라 한국은 전세계 20위의 관광국이 되었으며, 이는 2010년 850만명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0년 이후로 한류의 높은 인기 덕분에, 특히 중국, 대만, 홍콩과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관광객들의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서울은 관광객들이 찾는 주요 관광지이며, 서울 이외에 인기 있는 관광지로는 설악산 국립공원, 역사적 도시인 경주, 아열대 기호의 제주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는 반도에 있는 지리적 조건으로 대륙문화와 해양문화의 영향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고대의 한국문화는 시베리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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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해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식문화는 시대를 달리하면서 계속 변화했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된장이나 김치와 같은 발효음식이 발전했습니다. 발효음식은 영양이나 건강면에서 매우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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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은 팀의 챔피언스 리그 본선 진출에 큰 역할을 담당한등 에이스로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2015년 8월 3천만 유로, 한화로 약 400억 원에 가까운 이정료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과 5년 계약을 체결하며 손흥민은 아시아 출신 축구선수 중 역대 최고 이정료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2018, 년1 9년 손흥민의 소속팀인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4위라는 쾌거를 달성했고, 손흥민은 총 31경기에 출전하여 12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최강의 빅클럽들 간의 경기인 유에파 챔피언스 리그 결승 진출에 성공하면서 박지성 이후 8년 만에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진출한 코리안 리그가 되었습니다. 손흥민 플레이의 장점으로 꼽히는 부분은 오른발 잡임에도 불구하고 양발을 모두 잘 사용한다는 점입니다.